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큰 미끄럼이 됩니다. 요즘 잘안 누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화면 상단을 탁 터치를 하시면 점 3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막을 선택을 해서 저녁에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자막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뭐 한글 자막, 영문 자막 다 나오니까 그 자막으로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페어 웨이 우드와 하이브리드, 뭐 유틸리티 클럽을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이 바닥의 아크형인데 그 지면과 만나는 클럽의 부분이 어디냐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해봤을 때 클럽과 지면이 만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 위치에 다 공을 놓고 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 땅에 붙어 있는 클럽을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드와 유틸리티 클럽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건 뭐냐면 거리 싸움에서 칩니다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간격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지는 경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네, 제가 지금 3번우로 저는 15.5도의 그 로프트를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어웨이 우드를 치는 데 있어서 진짜 어, 골프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스포츠는 이 거리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뭐 격투기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테니스 같은 경우도 내가 가장 강한 스매시를 먹일 때 내가 힘을 쓸수 있는 그 간격이 얼만큼이냐. 골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간격 싸움에서 늘 져요. 정말 잘 맞는 날은 여러분이 가장 잘 치는 그 거리 또는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때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질 때막 이렇게 되고 막 벌어지고 좁혀지고 벌어지고 좁혀지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을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드라이버는 사실은 어쨌든 공이 떠 있으니까 이래저래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 지면에 붙어 있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찾느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페어웨이 우드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둥글죠 둥근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여기가 붙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붙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붙어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플랫한 라이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스탠다드 이렇게 하면 좀서 있는 그런 느낌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일단 이 위치는 굉장히 숙달된 사람들이 쓸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처음에 무조건 거리와 간격을 찾기 위해서는 공에 최대한 가까이 서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에 최대한 가까이 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스몰, 미들, 빅스윙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거죠? 공에 가까운 거. 좁고 가까이. 아하, 스몰 스윙이네? 아, 근데 이렇게 긴 클럽을 스몰 스윙으로 가까이 서요? 설수 있죠. 스윙을 크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드라이버와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놓여있던 클럽이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못 누르죠. 왜냐면 밖으로 빠지니까. 점점 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최대한 가까이 서서 내 팔을 뻗었을 때 평소에 잡는 그립 위치가 잡힌다. 그럼 이 정도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예요. 최단 간격 또는 최단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스윙 자체가 뭐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런데 이때 딱 붙어 있는 곳을 보면 토 쪽은 아니고 토 쪽까지 들으면 토우. 끝 부분까지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딱 내려놨다고 생각할 때 보면 대체로 이 스위스파 쪽에 걸려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딱 분위기가 붙어 있네. 그리고 옥스윙이니까 약간 오른 발 쪽에다 둬야 되겠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간격이 좀 좁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스탠스도 좀 좁게 서고, 그럼 스윙 자체가 크지 않겠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인으로 빠지고 쳤더니 오. 잘 맞네? 오, 완전 좁은데 잘 맞네? 왜?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겨착. Ready. 겨착. 겨착만 돼 있으면 늘 일정한 타격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까이 붙게 되면 겨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되죠? 그러니까 움직임은 사실은 좀 경직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들고, 스윙 크게 못합니다. 뒤쪽으로 들고, 치게 되면, 공을 맞출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스윙을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죠. 아, 이병욱, 나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할수 있어? 이렇게 할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접어 펴죠. 제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께 접어 펴였어요. 그럼 가까이 선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치지?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다 끝났고, 이 상태에서 접어, 펴. 펴더니 어떻게 돼요? 접어, 펴, 쭉 나가죠? 접어, 펴는요, 너무너무너무 만병통치하게 해요. 너무너무너무 만병통치하게 에요 물론 어프로치에서는 조금 뭐 제한되는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접어, 펴를 꼭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는 굉장히 서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좁은데 어떤 뭐 불필요한 동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 내가 일단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간격은 이런 느낌으로 찾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 나갔을 때막 이러고 있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페어브웨이 우드가 자신이 있지 않다면 서서 이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 오른팔 접어 펴.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어때요 임팩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실 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접어 펴. 왜? 접어 펴는 정말 불안한 가운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접어 펴. 어, 이 백스윙을 어떻게 닫고 길게 빼고, 어떻게 갖고, 어떻게, 어떻게, 젖혀 때려. 뭐 있지만 젖혀 때려도 사실은 내가 뭔가 스트라이킹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뭐 능동적일 수도 있지만 수동적인 느낌. 그냥 능동, 수동. 그 다음 에 뭐라 해야 되나? 가운데나. 중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접어 펴. 접어 펴를 하면 공은 그냥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스윙으로 멀리는 칠수 없어요. 왜? 아, 좁은데 어떻게 멀리 쳐요? 스몰 스윙인데. 그렇죠 스몰 풀 스윙이잖아요. 스몰 풀 스윙.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는 때릴 수 있지만, 긴 거리는 칠수 없죠. 물론 제가, 어, 레슨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뭐, 만약에 제가 라지 스윙, 빅 스윙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크게 쓰겠죠. 지금 굉장히 좀, 아까보다 많이 멀어졌죠? 근데 이때는 막 서두르는 게 아니라, 접어, 뭐? 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벌써 거리가 페오에우드잖아요. 페오에우드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페오에우드 자체가 지금 240m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처음에 나중에 이 정도까지 찾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최대한 가까이 서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이 가운데 붙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드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요. 뭐, 레슨을 막 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아이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붙었잖아요. 붙었으면 이제 너무 잘 맞아요. 최대한, 좁은데서 이게 잘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뒤로 물러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그딱 중간에 놓여있던 부분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눌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3 단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스몰 스윙, 그리고 스탠스 넓혀서 어깨 너비를 벌려서 미들 스윙, 그리고 더 멀리 서고 어깨가 그양 발이 어깨보다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는 빅 스윙으로 만들어서 빅풀 스윙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초에 있던 스몰 스윙, 그다음에 제가 뒤로 약간 물러서. 발 중간에 제 어깨가 들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 어깨 끝선이 발에 중간쯤 걸리게 하는 그 위치를 제가 믿을 수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이 위치에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뒤로 간 느낌. 그러니까 딱 처음에 서 있던 위치에서 좀 눌리는 느낌이 있죠? 그럼 눌린다는 건 가운데다 두면 안 돼요. 최초에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눌리면 아래쪽이 다니까 아래쪽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의 뭐, 4대 문파 중에 어떤 파도 다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접어, 펴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접어, 펴. 이런 식으로 해서 샷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맞을 건가? 막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을 거야? 라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지 스윙으로 가면, 여기에서 발이, 양발 사이에 제 어깨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저희 그 구독자분 중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레슨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땅에 붙어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이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보통 셋업이 있잖아요. 드라이버는. 그런데 이제 스몰 스윙일 때 가운데, 뭐 미들 스윙일 때는 되는데 여기서 막 양쪽을 다 벌리면 이 공이 상당히 라지 스윙이나 빅 스윙에서 멀어지거든요. 근데 그 회원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미들스윙 때는 조금 벌리고,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는 좀 멀더라도, 그 다음에 빅스윙을 할 때는 왼발을 더 벌려서 폭을 넓혀주면 어떠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운데다 두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하 빅스윙 때 낭패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왼발 쪽을 착착착 벌려주면서 여러분의 맞는 그 볼의 위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이 오른쪽에 놓여있으니까, 가운데가 드라이버고, 공이 오른발 쪽이죠. 오른발 쪽인데 넓어지니까 왼발을 더 벌리는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숙여 있는 거 그리고 멀어지니까 훨씬 더힐 쪽에 맞게 되겠죠. 힐이라는 건이 안쪽이에요. 힐 쪽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접어 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치게 되면 뭐한 2, 203, 3호 정도 나오는데 뭐 이거보다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유틸리티 클럽을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만 기다리십시오. 짠! <웃음> 네, 유틸리티 클럽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가까이서 서고 이 상태에서 붙어있는 상태에서 접어 펴. 이 상태에서 스윙이 크지 않겠죠. 굉장히 가까이서 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미들 사이즈로 왔을 때 음. 약간 숙여지고, 이 상태에서 접어, 약간 힐 쪽에다 두죠? 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윙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한220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 클럽으로 제가 크게 막 라지 스윙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접어, 펴. 그리고 뭐, 피니쉬 가도 되고, 아니, 이 클럽 자체의 성격이 2 2 0 m 정도를 소화해 주라고 있는 클럽인데 그 정도의 효과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에 가까이 서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찾고 그 다음에 뒤로, 뒤로. 근데 뭐 가장 큰 스윙은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을 스윙까지는 추천을 하지만 그 스윙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거리를 확보하는 또는 간격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페어웨이 우드와 유틸리티 클럽을 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하시고요. 어, 제가 이거는 뭐 저한테 그런 질문하세요. 을 페어웨이 우드나 유틸리티 클럽은 스윙이 다르냐? 천만에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뭐그 클럽을 만약에 프로들은 뭐 1번 뭐 드라이버는 어떻게 치고 뭐 피칭웨이즈는 어떻게 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이 라이 각이 서 있고 뭐 누워 있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 눕혀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스윙 다양하게 어떻게 플레이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의 스윙으로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병골프학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